야너 뭘? 야너 뭐해? 야야 너 뭐해? 야저 뭘? 저 뭘? 안녕하세요. 아하. 저희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? 저희 남대문으로 출발합니다. 가겠습니다. 아, 아, 그럼 남대문으로 가봅시 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구인걸서러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한번 같이 가보시죠. Let's go for it! 야채 호떡이 유명하다고 해서 아 야채 호떡 네. 아. 굉장히 줄이 서있어요 여기 앞에 네네네 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는 안 사세요? 아 트리 이제 먹고 사야죠 아니 먼저 먼저 <웃음> 배부터 좀 채운 다음에 아, 배부터? 네또 여기 아. 오면 길거리 음식이 네또 중요한 게 가격 애누리할 수 있어 요 당연하죠. 아, 진짜너 어. 여기 지금 못 가자. 아 당연히 할수 있어. 나할수 있어요. 어. 이거 얼마예요? 이거 5만 원이요. 아5만 원. 오만 원 비싸네. 오만. <웃음> <와. 웃음> 그 철자 영어도 다 걸른 거예요? 네, 다 걸른 거 같아요. 아. 어. 그데 우리 트리도 사야 되지 않아요? 그렇지. 트리 나 사장님 저기 그. 훔지목한건 얼마예요? 10만원짜리예요 원래? 근데 나무만 네 나무만 쌓여만쌓 싸게 쌓여서 쌓여서 일단 저희가 산타복으로 지금 8만원을 썼는데 2만원이 남았거든요? 야! 네. 나무를 왜 사? 왜요? 왜요? 사야 되나? 제프 형 있잖아 제프 형 우리는 트리를 훔치러 갈 겁니다 네, 저희가 지금 명동 칼국수를 먹고 명동 교잔네요 명동 교자를 먹고 <웃음> 제프 선생님네 가서 트리를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! 트리 훔쳐러 가자! 요! 네 안녕하세요 방금 살짝 사고가 있었는데 아, 저희는.. <웃음> 어떻게 해? 미안해 괜찮아요? 괜찮은 것 같아요 아, 어, 가봐봐요 어때? <웃음> 어, 괜찮은 것 같아요 저 <웃음> F 스튜디오에 서퇴했습니다 정혜수잘 주무셨네 야아 <웃음> 어휴 아 어. 어. 어. 일단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네. 과연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가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안 빌려주시면 음. 훔쳐가야죠아 저거야? 박스가 굉장히 예쁘죠 그냥 쫙 떼는데 그냥 타자 근데 아, 일단 종빈이 형이 스튜디오에 있는 거 같거든? 불이 네. 켜있어서 일단 또 있는 것도 괜찮다. 들어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네 자연스럽게 밑에를 잡으면 돼 그냥 밑에. 그러면 이제 적정 짰으니까 이제 우리 넷이 먼저 들어가고 너 거기 를 들고 나가 그냥 여기와 나가 네. 가자 야야너뭐야너뭐야너 뭘? 해야 저거 저거 야, 너, 뭐 너, 야, 너, 뭐해.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야, 도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왼쪽 야, 너, 야, 야, 너, right. 야, 너 야, 야, 너, 뭐해. 야, 너, 뭐해. 야, 저기다, 너, 야, 야, 야, 너, 야, 드리는 우리가 가져갑니다 에헤에헤. 분해는 어떻게 하냐고 하하하하 웨이크 웨이가서 남대문을 가서 이런 장식들을 사고 좀빈이 형 스튜디오를 들려서 트리까지 훔쳐왔습니다 아, 모순이 <웃음> 많았어요 <웃음>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미리 이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한번 전체적으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호시대 저희가 남대문 시장에서 산 것들입니다 이게. You know what I'm saying? Yo, yo, yo. This yo, yo, yo. Is our tree, <laughs> it's broken. <laughs> yeah. <laughs> 크리스마스 분위로 스튜디오를 바꿔봤습니다. 아, 스튜디오 무서워요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내년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 없습니다. 네? 매전해서거 아니에요. 해야죠.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, 아무튼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프로메이드가 오늘 크리스마스 저희가 이렇게 꾸며봤는데 아무튼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라이브 날 보겠습니다. Go! i p h o e